나와, 제주. 우리 둘은, 뭐야, 몇년 만이야? 1년 만인가? 1년 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. 다 망했지만. <웃음> 안녕하세요. 에, 안녕. 어이, 깜짝아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. 에, 네, 그, 뭐할까 우리 그 선물 배달을 해야죠. 우리 선물 배달한 일 시작했으니까. 어? 어? 문을 그렇게.. 아니야 어, 아니, 그냥.. 이 아니야 그냥 이 눌러서 해. 어? <웃음> 우리 문짝 하나 날라갔지만 우리 열심히.. 네, 문 네, 두짝이 네, 네. 사라졌다. 이렇게 내가 오픈형으로 <웃음> 바꾸자. 망했어 우리. 우리 망했어. 어..이게 뭐야.. <웃음> 아 이거 어떻게 옮겼지? 아죠어떻게 어, 했어 진짜.. 어? 아니.. 미... <웃음> 아니 야.. 야 제발 우리 문 괴롭히지마.. <웃음> 어쨌든 간에.. 어, 에이, 네. 여기가 우리 이제 일할 곳인데요.. 네.. 오케이.. <웃음> 다 아니. 네네네. 예, 어, 일단은 저희가 일단 사전에 조금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들었잖아요. 네. 네, 일단은 좀 더럽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선물들 전부 다 우리가 배달해야 됩니다. 너무 많은데요? 근데 우리는 오늘 첫날이라서 여기에 여기 중에서 딱 다섯 개만 <웃음> 배달을 해도 되거든요. 근데 우리는 불편하니까 여섯 개만 배달하자. 삼삼으로. 아. 아무거나 원하는 거세 개씩 빼오세요. 뭐지, 뭐그려져 있는데? 아! 그려져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. 일단 이거랑. 어, 내 선물 상자! 어, <웃음> 어내 거! <웃음> 아니야, 아니나 얘. 어. 이렇게 세 개가 될 거였음. 일단 이렇게 저는 세개 정했고요. 아 뭐야 이거 걸린다. 자 이거 틀어 봐. 우리 이제 또 <웃음> 산타의 바구니를 얻었어 우리가. 산타의 바구니. 산타 뭐, 뭐야? 산타의 바구니야. 아 야! 재주야 <웃음> 너가 여섯 개줄잘 부... 잘 부탁해. <웃음> 어잘잘 잘 부탁해. 어 환생했다. 아제주야나 환생했어. 축하해. 나 환, 아 환생해서 왔어. 우 이제 다시, 아, 다시 배달하자 에스쿨 하나 하자 이에 보고 어나 이제 뭔가 환생하니까 을날수 있을 것만 같아 나도 하나 줄래? 아 그래 알겠어 야 니가 그냥 아! 일단 어 요거에다가, 요기. 어? 어, 어 좋다. 어. 알아서 잘해. 힘내. 어, 이거 이상한데요? 잘 뒤집어 봐. 어. 이미 고정됐는데? 어어어. 어이고 야, 왜 이래 이거? <웃음> 아니야, 다시 해줄게, 다시 해줄게. 얘는? <웃음> 아요 여기가 문제인 나보다. 여 다른 땅에서 할게. 어 됐다. <웃음> 저 땅이 저주받았어. <웃음> 저기가 저주받은 거야 여기 여기 여기. 어쨌든 난 배달하러 간다. 거기 대주는 주인공 대주는 사 대게 단안 되네. 선물상 선물, 상... 선물... <웃음> 여기는 선물들 그냥 배달하자. 어, 제우씨 네. 제우씨도 얼른 준비해서 나오세요. 네, 거의 다 됐어요. 네, 여기서 기다릴게요. 괜찮으려나? 아니야, 이미 안 괜찮은데? 오, 야, 야, 야, 야, 자, 이거 어떻게... 어떻게 내려가냐? 네좀친거 같은데요, 서울이? 우리 얼른 배달해야 어. 돼. 아, 내려 왔다. 낄 뻔했어. 야, 그래도 문 없으니까 편하다. 그래, 내가 문 부셨어. 잘했어. 우리 이제 갈까? 그래. 오, 밀려난다. 그래. 아하! 내 선물 상다어내 선물. 선물! 야, 너가 날렸잖아. <웃음> 야, 너가 날렸어. 이렇게 되면 여기는 선물 상자를 또다시 배달하기로. 아닌데? 있는데? 없건데? 어. 그냥 여기 있는 거 배달하려나? 아! 일단 어디를 가야 되죠? 어, 저희 그, 루브네로 가야 돼가지고, 그. 루브네가 어느 쪽이죠? 저희, 저희 집 옆, 옆집이던데, 그, 그, 있어요. 잘 찾아봐. 여긴가? <웃음> 내가, 내가 몰래 잠입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. 잠입을 왜 해요? <웃음> 아 여기 우리 집이야, 우리 집이야. 야, 왜 우리 집? <웃음> <웃음> 여기가 루브네인가? 눈싸움도 만들어놨네. 여기 몇개줘요 많이요. 얘네들이 그 식구가 많대. 어한세 세 개? 그래 한세개 정도 놔두면 되겠다. 어야 잠깐만. 어 네. 하나! 다 <웃음> 하나 어있어 여기,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여기 여기? 어 여기 있다. 아야 어. 우리 우리 우리 말고 누군가가 또 여기 배송을 하시려고 선물 상자를 놔두고 가셨나본데? 패키지인데 이거? 이거 잡... 이거 잡동사니 패키지야! <웃음> 이거... 이거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 이야! 날려! 아 이거 고정됐네, 젠장? 아, 어... 어! <웃음> 이야! 다시 <따시>. 오케이! <웃음> 아 이거 지도 않았는데 다 날아갔어 어, 이건 내꺼? 이건 내꺼임. 응? 뭔 청소, 청소기 못참지. 야이 <웃음> 청소기 못참지. 아 귀엽다 얘. 사람만아네 뭐... 응? 잠깐 이건 또 뭐지? 선물해놔. 야날려 뭐야 어디갔어. 야 선물 배달해야지. 아 그래그래 그래. 우리 배달하자. 야 다음, 다음은 어디가야돼? 우리 다음 집이 요, 요쪽이야 요쪽. 날 따라와라. 지금, 생긴 건 아침처럼 보이지만 지금 밤이니까 우리 몰래 한번 들어가 볼까? 어디야? 여기, 여기, 여기. 뒤쪽. 어, 여기. 어. 여기. 내가 한번 몰래 유, 문을 열어볼게. 간다. 야, 뭐야? <웃음> 야, 대가족이었나봐. 야, 여기도 있어. 야, 밑. 미... 미쳤다. 아, 야, 비켜봐비켜봐 비켜와. 비켜봐. 아, 비켜봐오 마이 갓. 야, 오, 그래서 어머. 얘는 왜 접시에 있는데? 몰라, 저 뭐, 배가 고팠나봐. 야, 우리 여기 선물 많이, 많이 줘야겠는데? 야, <웃음> 얘네들 보석 있는데, 그래서? 얘네들 보석 있는데? 어? 아! 어디, 아! 어디? 어디, 어디? 오셋야 우리 우리 이거 우리 갖고 튀자야 야 튀어 야, 야,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걷다 너 어, 걷다 걷다 <웃음> 걷다 너야 튀어 튀어 선물 하나 이렇게 납 냅두 제주야 남았지 남지응어 너도 이제 날수 있게 됐구나 어그 시간도 남았어 야 이제 위쪽으로 가볼까? 그래. 아 맞어. 우린 날씨. 어어승말아 <웃음> 진짜. 조심히. 그래 그래 조심히 조심히. 안 그럼 포어 또. 맞아. 우리 보석 떨어지면 바로 그냥 큰일 나. 우리 여기 바로 잘려. 아, 저 흔치게 잘리는 거 아니야? 더 오래 걸리네. 아 여기 <웃음> 따려 내가 뭔가 혹시 중간에 떨어진 거 있어? 아니 어아안 떨어진 거 같아 <웃음> 어. 야 여기도 대가족이었다. 애기만 있는데 근데? 네. 하나 얘 근데 네. 여기 이미 선물 많.. 많은데? 요즘에 예, 방금 했는데? 네. 야너 받지마. 야얘들 받지마. 그냥 니네 받지마. 아아아를지버리야 음, 보석은 지금 보석 그래 보석 보석. 야 튀어 튀어 제자야 우리 튀어. 보석 보석 보석아. 야 우리 집으로 튀어. 아 어, 우리 들 어디야. 예일로 일로와 얼른 얼른 얼른. 얼른. 어있어 뭐야. 아유이구나 야, 얼른 들어가. 얼른 들어가, 얼른 들어가. 일로와, 일러문 닫아. 얘, 문 닫아. 아, 문안 닫혀. 문 닫고, 얘이거는 막아.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. 막아, 막아. 아, 막혔어요. 야, 그러면 안 되겠다. 필살, 필살 큐브 소환술! 야 그래도 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정도래? 야, 문 열어봐봐. 비켜봐, 비켜봐. 근데 밖에서 문을 하면 열어볼... 딱 <웃음> <웃음> 어... 좀... 따차! 문자하고 도석은 안전해. 야 기다려, 튜브 좀 할게. 기다려봐, 다들 한번 부를게 응. 아, 이아 아이고, 야, 미야해야 뭐야? 저거. 우야가야 나가. 아야 <웃음> 어,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내가 마술을 걸어놨어, 마술. 가자, 가자. 튀어 <웃음> 아니. 못 들어와. 어, 깜짝아. 아, 꼈어. 어, 야. 좋아, 아무도 들어와. 이제 못 들어온다. 야, 우리 보석, 어, 보석 어디다 놨어? 거기 있어. 아, 거긴, 야, 본, 포 야 보석을 <웃음> 너무 너무 막둔거 아니야 야 잠깐만 야 아무도 아! 모... 야 아무도 아! 모... <웃음> 아무도 모르게 태우자줬다가 저자 너보 어, 의미 있어? 저렇게 놔두면 사람들이 더못 찾지 않을까? <웃음> 좋아 우리는 서... <웃음> 우리는 <웃음> 오늘 오늘도 어, 성공했다 끝. 와. 아.